스팀에서 가장 무섭다고 소문난 그 게임이고요 지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놈을 쓰러트려달라 사진 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노덴토마스 일명 찰스입니다 언더 꼭대기에 기차 차고지가 있다네 자 바로 갈게요 와 근데 할아버지가 달리기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근데 기차를 따라가려면 이 정도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한70 이상 되실 것 같은데 이 정도 체력이면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강할 겁니다 이쪽으로 어디, 어디 갔어? 아, 야, 야, 야. 이런 책을 잠겼구만. Still... 걱정하지 but, 말게. 들어갈, still... 들어갈 방법이 있을 테니. 길을 따라 올라가면은 작은 판자집이 있다. 거기서 열쇠를 찾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M키로 지도, 오! 오, 오, 오, 오. 날반게하지 마, 진짜. 아니, 지도를 누가 이런 식으로, 이 바로 위에 그판자집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M키. 오! 호잉! 수열 공포 게임 사트 열쇠를 찾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두려워해야 할 거는 기차 괴물 하나! 이 안으로는 못 돌릴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저는 지금 안전하다는 거죠 거대한 열쇠를 챙기고 그리고 왔어! 잘했어! 제가 지금 가져온 열쇠로다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의 기차가 있어요 어. 내가 말했던 게 저거야! 오래됐지만 아직 쓸만하지 I'm going to inspect... 외부를 확인해보겠네 내 네, 멋진 기차 사용하여 섬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무기와 적에 대항하는 보호장치 일이 잘못될 경우 여기서 부활한다 사용방법을 배우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눌러지지가 않아요 이쪽에 고철이 차야되고 시동을 걸어보겠나? 알겠습니다 후진 정진 어 정... 뭐야 전진 안돼 오 마이 갓 yeah, 지금 벽을 부수고 나왔죠? You, 우리가 정도? 간다 차스 이 t s 이 i m i 도 s 이 i 도박이 깐 도박이 깔 도박이 깔 도박이 도이 도박이 도이 도박이 도박이 도이깔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 아들 아들 아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갓. 마이 갓. 마이 갓. 마이 갓. This is how t h 이런 제작. 아을 찾게. 내 아들을 찾아. 어,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차를 타고 저기 나쁜 녀석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직진. 일단은 가야 돼요. 할아버지 미안해 안돼 이 제작 자 보시면은 맵이 상당히 크고요 미션이 여기 막 여기저기 있어요 일단은 여기부터 가봅시다 이쪽 기차를 잠시 세워놓고 저기 있는 분한테 가볼게요 아니 뭔가 좀 레데리 같은데 느낌이 헬로우? 헬로우? 오스를 쓰러트리려면은 오래된 기차부터 일단 업그레이드 할거야 내 네, 헛간에 기차 개선에 쓸만한 고철이 좀 있다네 헛간 열쇠 받았어요 아 진짜 레드레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헛간 열쇠를 받았는데 잠시만요 당신 집에 아, 에, 아 알겠습니다 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인을 못했는데 다들 복화수의 달인이야 어. 자창고로 왔고요 여기서 쓸만한 아이템을 찾아볼게요 고철 이거죠? 고철. 이런 아예 예. 뭐 나무라던가 이거 그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불판. 이제 기차로 들어가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세요.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이거 여기 청사진. 얘를 눌러서 업그레이드 할 건데. 내구도 프롭? 엔진 프롭? 속도도 높이자. 됐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개조를 했고요. 여기 맞죠? 어,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아이고. 여기까지 올려오는데 아니 여기도 뭔가 있는데? 여기 잠깐 뛰어 갔다 올게요. 저의 고철 뭐야 이거? 파밍 박스. 오 마이 갓. 고철 순식간에 지금 엄청 많이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서 말을 걸어 볼게요. 이럴 수가. 사람들이 진짜 우리를 좋아 사람 을 설득하려니만. 자복화 o 이시작됐습니다내 짐을 다 챙겨서 배워 놓으면 바로 떠날 수 있다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집에 일기장을 두고 왔네. 자네가 갈릴수 있겠나? 집에 일기장 아이 저만 믿으세요 일단 집키를 주시면은 제가 일기장을 가지고 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저를 전부어줄테니 일기장과 함께 돌아와주게 알겠습니다 가야죠 내구도 풀업 내구도 풀업 내구도 풀업 기차 최고속도요 자 보시면은 지금 계기판이 그림인데 지금 남의 집키를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일기장을 찾아야 돼요 아이템같은거는 어 일단은 제가 수급이로 받아가겠습니다 어, 뭔가 되게 판타지 만화에 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중요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일기 방기면 들었고요 안녕하세요 자 일기장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oh, 자네를 right. 위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안을 들여다본 건 아니겠지? 아니 안 봤어요 약속했던 고철이네 자 안녕하세요 임무를 주세요 혹시 귀신을 본적 있어? 누군가 가로등 기둥에 정확히 16장의 그림을 붙여놔 그럼 내가 그걸 모아서 태워버리지 I o n o u e m y e s e c a h o m 근데 그걸 굳이 태울 필요가 있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림을 굳이 태울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굳이? 아, 뭐야? 또 비싼 부인가 <웃음> 그림을 모아 볼게요. 아 이런 그림은 왜 태웠는지 알것 같아요. 이게 딱 봐도 위험해 보여. 뭐, 이거 뭐, 뭐 그림 이상해. 오! 어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이 진짜 여러분들, 아이 여러분들 때문에 더 무서워 진짜. 아이, 아이치. 아! 어아 뜨거, 아, 아. 어, 어, 어. 아 뜨거 아, 이런. 아! 왜왜왜 아. 왜? <웃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오, 오, 오, 오, 그냥 오, 그냥 아 오, And using my extensive 새로운 무기를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 찰스를 사냥할 수 있도록 말이야 어쨌거나 여기 지금 로켓 런처 r p g 죠 챙겼습니다 아 이게 로켓이구나 이제부터 로켓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 일단 이거 한번 써봅시다 지금 로켓 런처 아 이런식으로 날 놀래키지 말라고 자 잡으시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h 아 날 화나게 하지 말라고. 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일로 날얘 챙겨야 돼요 이거. 아아오오 아! 오, 오,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이거 진짜 위험해요 진짜 위험.